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어, 여기, 여름두릅을, 어, 이제 나무를 잘라주려고 해요. 어, 이 여름두릅은 3월달에 뿌리를 심어서, 심어서, 어, 5월 말서부터 10월 중순까지 어, 두릅을 제시한는데요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되면, 어, 아, 나무를 잘라주고 겨울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 이제 3월이 되면, 어, 이걸 해서 이리약 10cm 에서 15cm 정도로 잘라가지고 심으면 각각 또 싹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혹시 그 두릅이, 두릅 두룹 종, 어, 종근이 필요하신 분은, 어, 미리 예약을 하시면, 어, 내년 3월 달에 그 이거 옮겨 심을 때, 아, 그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주로, 어, 이거, 나무 자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내년 봄에 이제 3월달에 가서 이거 옮겨 심을 때, 그때 영상을 다시 이제 그 심는 과정을, 어, 아, 영상을, 영상을, 영상으로 담아서, 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 기계톱으로, 이거 양이 많아서, 기계톱으로 잘라볼 건데요. 기계, 기계톱으로 잘라서 굵은 가지는 기계톱으로 자르고 아, 작은 가기는이 톱으로 이렇게 자르거나 아니면 이 전지가위를 전지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3 0분약3 0분 정도는 안됩니